준영이가 내가 본 이후로 제일 빨간 거 같아 쟤 전엔 멀쩡해. 나 준영 얼굴 빨개진지 몰랐어. 민규 오랑주 한잔 해야지. 지금 여덟 시도 안 됐어. 여덟 시도 안 됐어? 아, 지금 저녁 먹으면 야식 먹을 각이다. <웃음> 새벽 두 시에 한번 위기 온다. 아마 한 야식 아직 계속 술 먹고 있을 거야. 야 호시야 술이 안 되지. 가가야 가. 가, 야, 가. 야, 하, <웃음> 아니야 호시 형좀 천천히 나도 좀 줘. 아 준이가 먹잖아 야 내. 야 저기야. 저기요. 명호야, 어. 형고랑주 지금 처음 마신다. 앞에 누가 땅좀 파놔라.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묻자. 이렇게 하고 또술막 마시다 또 조과 한번 해야지. 조과로 또한 나고? 술 마시고 조과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제일. 제일 재밌잖아. 공이 두 개, 세 개로 보이잖아. 호시 그만 매이고 비 <웃음> 음. 매겨. 일주 먹여야지. 생 일주 해. 세일 해야지. 생일쇼 생일쇼 생일쇼 해야지. 아, 재밌다. 또의뢰샷도 있잖아. 또한 바퀴 돌고 마막 걸어가자. 가장에 잘했잖아.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나시 항상 보고. 고시영 좀, 호시 호시 좀 해. 어떻게 해 줘라. 얘 계속 뽀뽀한다. 뽀뽀해. 야, 승관아 간배를 해. 자, 자려 없어. 잘리고 싶지 않잘 <않나? 웃음> <웃음> <웃음> <또 저런>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아, <내가> 어디 <어디까지> 갔어? 간간하는 거야. 어디까지? 진짜 왔다리 갔다리야, 지금. <웃음> 왔다리 갔다리. 짜니야짜니야 몰라 <웃음> 짜니야 <웃음> 가는 거야 야 우지야 너 마셔봤어? 방금 마셔봤어 어때? 그냥 괜찮은데? 먹을래 그러면 계속?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 명운데 얘는 우지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지야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같이 불어 빨리 불어 같이 불어불어 같이 자, 한 마디씩 하고 야, 근데 케이크 맛있겠다. 빨리. 3 2 1 오오 제일 축하해 Happy Birthday. 우리 너무 지금 청춘스러워. 그런데 한달 뒤에 또막년에한번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신년에한번 해야지. 여러분더다 그 <웃음> 앉아보세요. 1구 8, 9, 8 7 6, 6 5 4, 4. 됐다, 됐야자자 잊지 고 기다린 거에 비해 소리가 조금 약간... 약간 아쉬웠지만 하지만 케이는 맛있을 것 같으니까 먹자 형 우리 다 같이 모이면 게임하나만 하면 안돼 형들 디노가 게임하고 싶다는데 게임할래요 말래요 에스쿱스 게임으로 가 에스쿱스 게임 자에에에에에에에스 게임 최승철. 에에에에에에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국에수에스쿱스에에고 텔레비전 예습복습 네 글자 말하면 돼네 이신점심 뭐라는 거지 마르게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마마마마 마, 마시는 거야 명호 걸린 김에 생일 축 그냥 지금 할까? 그래 네야 아 그냥 좀 이따가 아 그래 좀 이따 한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냥 하지 마시고 고양이 그 조금 아까 이따 그래, 그래, 따라주는 거만큼 따라 줘 그래 그래 그래 오. 야 명호 이거 마시고 지금 하고 나는 내일 여러번볼수 있어 파세세세 이거하면서 웃으면 먹기 그래 웃으면 먹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consulité> 아 그냥 다들 그냥 말이 되는 거면 밥 먹었어 이건 아니야 파이팅 세에 에에에에스 그스게임 이겁부터자 애초 당첨 양파볶음 일석이조 무말랭이 삼시 <웃음> 아, 도 명호 명옥. 명호 진뭐술 마시고 싶다는 거네 게임 잘 만들었다 네, 이러면서 에스쿱스가 유명해지는 거야 어, 선병호 게임처럼 이전 세계적으로 별명이 얼마나 좋니 자 어. 5, 6, 7, 8 에에에에에에 우스 게임 최승철 미드필더 딸기 케이크 섹시 댄스 당근 케이크 맛살라티 계란볶음 치즈라면 고기 전용 먹는 산물 사과주스 쓰레기통 이중인격 만두라면 테이크와 나이스 어, 이거 마셔라 이게 fruit? 이 <웃음> 영어가 네 글자로 보였거든 어? 왜 뭐라고 하는 뭐라 아, 거지? 민규 아, 그냥 뭐 먹고 싶은 거야 목말라가지고 아, 먹고 싶은 거야아나 계속 목말라 급따뚜 뚜뚜루 출발해요 급따뚜 야 좋다! 오. 이거를 벌칙 받은 사람그 노래 불러줘 있어 사사루 좋아요 사루루 빵빵빵 뚜루루기 나온 거 우리 홍삼 한번 가자 I'm a <목소리> 아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도 아싸 홍성 Everybody 홍성 아싸 너 no, 너. No. 아싸 도 아싸 노 아싸 도 아싸 노 아싸 도, 아싸 도! <웃음> 아, 나여기애말이원 앤, 투,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야, <웃음> 이거, 잠깐만 이거만 자, 이제 쿠스가 마신다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자자라 술이 들어가나 쭉, 쭉, 쭉, 쭉, 쭉, 쭉, 쭉나안 마실 거야, 그래서? 마셨다고! <웃음> 야, 우리 그것말래 혼자 했어요드렸어요 뭔지 몰라 아, 여기에서 어. 괜찮겠다 오늘부터 하자 하, 아니, 하, 아니, 하, 아니, 하 아니. 아니야 다섯, 고쳐하세요 왔어요. 둘이, 둘이 왔어요세어요 네시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둘이 왔어요세어요 네시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 예. 마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 놀... 아... 5 6 7 8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네시 왔어요. 왔어요 혼자 왔어요, 왔어요. 아맞맞맞빨아네 시가 네 시가 <웃음> 좋아얘 어렵게 4까지 내려갔으면 3으로 내려가고 2로 내려가고 어, 1로 아, 내려가야 돼. 아, 근데 1 내려가면 뭐1 2 3 4 3, 1, 3, 1, 1, 3 1, 1, 1, 2 1 2 3 4 3 5 6 7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셋이 왔어요 넷이 셋이 왔어요. 왔어요 셋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어휴 아, 네. 아 이해가 안 갔어 아 그럼 마시면 돼 마시다보면 이해가 아 하면서 이해하는 거야 하면서. 자, 봐봐 1, 2, 3, 4, 3, 2, 1, 2, 3, 4, 3, 2, 2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오케이 자 갑니다 세이, 6, 7, 8 혼자 왔어요 둘이 혼자 왔어요, 왔어요. 셋이, 셋이, 셋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셋이, 셋이 왔어요 넷이 셋이 넷이 셋이 셋이 아 이거 모르겠다는 거야 아,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는 애매하다는 거야 이거는 야이걸 하지 말자 나 아직도 이해가 안가 1,2,3,4,3,2,1,2,3,4,3,2 어 그거야 어 그거 야봐아이해 됐어 간다 5,6,7,8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셋이 왔어요 넷이, 넷이 왔어요. 왔어요 셋이 왔어요 둘이, 둘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왔어요. 셋이 셋이 넷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왔어요. <웃음>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소리 들어간다 쭉+ 쭉+ 쭉+ 승 쭉+ 쭉+ 가좋아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짠짠 짠짠 짠짠 짠짠 짠짠 쭉+ 쭉+ 쭉+ 쭉+ 쭉+ 쭉+ 쭉쭉쭉쭉쭉쭉쭈쭈 쭉쭉쭉 아니, 아 여기 뭐야 이거 야쭈쭈쭈쭈쭈눈쭈쭈쭈쭈쭈쭈아쭈쭈쭈쭈쭈아아쭈쭈쭈쭈 아. 아, 아! 마셔라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쭉쭉쭈쭈쭉쭉왜왜잘 쭉, 쭉, 쭉. 맞아 쭈쭉쭉쭈쭈쭉쭈쭈쭈 Circle. 아, 보호하시라고 어, 아, 아, 김씨 빼고 다 잡어. 어! 나 그, 너가 이길라나 너의 마음은 원해. It's right. It's good. 마음대로. <웃음> you can c h e s e c 생각해. I like don't h a v t n 생각이 내 아롭게 하지. Yeah, yeah, yeah. 내 공격적인. 아, 야, 뭐야, 뭐야, 이거? 내 해. 목에 기계, 소리, 배! 소리, 뭐, 사이, 거미, 배! 에, 너, 백, 뺄, 시, 똥! 내,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지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봉들어가지 놈, 나쁜 나팔버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나나나나이나 Cry. 오, 호지야 어디가 오, 오. 잘자 호승이 야, 근데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잔다고 <목소리> 대단한데 너 완전 취한 거지 <목소리> <목소리> 아따 자 제가 잘가 우와 오케이 혹시 날씨 추운데 조구할 사람 있나 나 가자, 가자. 어, 뭐야 이렇게 많다고 나도 할래 어, 얘려가자나 그래 나가자 뭐를 그래, 우리 마술스로 스 들어 봤하 들어 들